최근 흑인 과잉 진압으로 사망사고가 나자 미국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과거 1992년 LA 폭동 사건이 재현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LA 폭동 사건을 다시 알아보고 당시 우리 한인 사회는 어떻게 위험을 극복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당시 한국인의 단결력과 명석함이 어떻게 빛났는지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는지 요날뉴스잰사드립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 폭동 사건은 1991년 3월 3일 과속하던 로드니킹을 경찰이 검거하여 이송중 킹이 반항하자 길거리에서 4명의 경찰관이 집단 구타하였고 이 장면이 영상으로 퍼져서 미국 사회가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992년 재판 결과 경찰관 3명은 무죄, 1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흑인 사회가 분노하여 폭동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히스패닉계 갱단까지 가세하였는데 폭동은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이어졌고 사망 55명, 부상자 2383명, 체포자 수 13779명, 총 피해액은 10억 달러, 그리고 피해 한인 상점은 2300개 정도 됩니다. 폭동 초기 경찰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백인 부자들이 모여 사는 대버리 힐즈를 최우선으로 방어했고 그것으로도 불안하자 시위자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미국 주요 언론들은 1991년 3월 16일 발생한 LA 한인 마켓 주인 주순자 씨가 흑인 소녀 라타샤를 도둑으로 오인하여 사살하고도 집행유예로 훈련한 일을 집중 보도합니다. 그렇게 한인과 흑인의 분쟁으로 부추겼고 결국 흑인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지 않는 만만한 한인 사회로 타켓 전환합니다. 평생을 일군가게와 재산이 불타고 약탈당하자 눈물과 오열로 소방차와 경찰을 부르지만 올리가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강한 한인들은 망연자실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한인단체와 해병전우회에서 자체 방위군을 만들어 약탈자들을 막아내자고 의견을 내었고 지역 한인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이 메시지는 송출되었습니다. 그러자 단 3분 만에 지원자들이 속속 나타났고 자원들을 군대 조직처럼 편성하여 임무와 역할을 구여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이나 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부분이 군경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역에무를 다한 한국 남성들은 총을 다루는 데 익숙하였고 전투에 있어서도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이 관계없이 예비군 계급에 따라 조직도를 편성하였고 이를 아무도 불만 없이 따랐습니다. 아주머니 할머니들도 가만있지 히 않았습니다. 주먹밥과 음료수를 화염과 총탄이 난무하는 곳을 마다하지 않고 날라주었습니다. 소수 인종이었던 한인들은 최고의 응집이 필요했고 또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 요충지에는 지상과 옥상에 벙크를 만들고 소총수들을 배치했고 또 별동대를 편성해 지역 방송국 과 연계해 운영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흑인이 많이 몰려 온다. 우리 가게가 털리고 있다 하면 경찰서가 아닌 한인 방송국으로 연락을 했고 방송국은 이를 방송함으로써 각지의 방어대에 정보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주위 인원들이 해당 지역으로 몰려가 효과적으로 약탈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들은 빛나는 기지를 발휘하는데요. 미국 주요 언론사들을 초청해 방비태세를 취재하게 합니다. 대부분이 군 경험자들이고 특히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추측을 이루고 있다. 조직 편성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입체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격수들도 위치마다 포진하고 있어 들어오면. 그렇게 현장 리포터가 취재한 생생한 영상이 방송되자 흑인들은 저기 가서 깝치다가는 그냥 사연하나 되겠구나 싶어서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위군에게 절대 사람을 향해 총을 쏘지 말라고 지휘부에서 신신당부했고 또 영상에 노출된 대형살상화기들은 장난감 가짜 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5월 4일 주방위군이 투입되어 폭동은 종결됩니다. 주방위군이 소환되어 투입되기까지 6일이 걸렸으니 예비군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